데이바비로 사행시 운동해 주세요. 제, 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 오늘 또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데 서울 올라가는 이유는 전에 준호헤어에서 그 같이 일했던 지용 쌤이 이번에 헤어 살롱을 오픈해가지고 오픈 파티. 초대받아 가지고 가게 되습니다 강남에서의 오픈파티는 처음이라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는 건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시죠 서울은 와도와도 와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지하철 타고 신논현역 가봅시다 아 여기구나 제이바비쌤이랑 오픈한 곳이 한남대집집 바로 앞이네 바로 앞이 아니구나 바로 이구나오오 깔끔하노 분위기가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초청 명단에 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에? 네. 네? 머리 어떻게 할 거예요? 머리요? 저한테 좀잘 어울리게 좀 해줘보세요. <웃음> <웃음> 고객님은 얼굴이 길어요. 어, 네. 끝이 없, 끝이 없어. 네. 말상. 좀 턱이 갸름해 보이는추천아요좀 짧아 보이면. 그렇죠. 잠깐만. 오케이. 형님은 <웃음> 턱이 네. 길어서 네. 짧아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오케이. 네. 네. 게레스터리보충어이 네. 커튼은 누가 한 거예요? 인사오행 어인사업행이었습니다. 김미윤님께서, 냉, 여기는 낙작하고요, 네. <웃음> 여기는 뚱뚱해요. 네. <웃음> 최악이죠. 시간 없으니까. 시간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왜그하냐면요 <웃음> 네. 네. 지금 파티 준비 중이에요 <웃음>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그러는데 어, 미스트가 때부터 봤었는데. 아 진짜요? 그쵸? 네. 자주 나왔었잖아 초이진네 네. 우리 우리 그거 막 해서 있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웃음> 미인입니다. 틱톡 <웃음> 보시금 네. 네. 틱톡만 네. 네. 하고. 있어요. 아니 저 틱톡하면서 지금 네. 데뷔 중이요? 아, 그거본것 같아요. 네. 인스타로 본것 같아요. 네. 네. 어, 네. 짜가지는 어, 네. 어, 어, 게이스켓이라고 어, 네. 네. 차돌 네. 양지 소 갈비 네. 아래 부분에 위치한 네. 부드러운 네. 살코기 네. 부분이에요. 앉아서 이렇게 아무거 있는 같은 보시면, 희가 준비해드릴게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바비 부원장 지훈입니다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디렉틱 톡에서 그 290만 비찍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면서 그 음악 활동 준비하고 있는 이인입니다 바비쌤은 제가 예전에 초이진 헤어 원장님 제자로 있을 때 샴푸 해드리면 서 인연이 생겼었는 이렇게 샵을 오픈한다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잘 돼서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제이마비가 되게 응원하겠습니다 <웃음> 민쌤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이마비 4월 오픈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이제 천천 왔는데 <웃음> 샵푸를 역시 응원하겠습니다 <웃음> 오케이, correct. 오케이, 10분방. 세로자. 응, 여기는 진짜 옷이 어, 어, 어, 어, 너무 데 <웃음> <웃음> 어, 여기, 저기, 나이돌같이 가지고 젊은 사람들안먹는얼 됐다. 여기다 이렇게. 둘다너무 이쁘게 나온다 이거 아, 오 둘이 너무 멋있게 아, 나와 t 경 h 리 h e y m i h w a t c h h t s h e s s h i s s s s 그말이 아, <웃음> 하나 둘셋제이바이네예 원샷 원샷 어 근데 나쁘지 않은데? 어, 나쁘지 않은데? 어, 아, 도수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 도수 몇이에요? 2 4도 나쁘지 않은데? 짠짠아다 그런 적 있어요? 한번더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오프 판티는 처음인데 재밌다 나쁘지 않다 이제 코로크 한다면 두 접시 더 먹는 거예요. <웃음> 이랬는데 갑자기 달라면서 일이 <웃음> <이래> 주세요 찬영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일하네요. 그러니까요. <웃음> 그러면은 제이바비 원장님께서 다시 태어나시면은 다시 미용을 하고 싶으신지. 미용은, <웃음> 미용은 재밌지만 저는 붙임머리 적성이 너무 잘 맞아서 붙임머리로 또 다시 할것 같습니다. 아. 이 바비 헤어살롱을 다시 이렇게 여기 강남점에 오픈 하신 거잖아요 소감이 어때요? 강남점에 오픈했을 때 어. 사실 엄청 많이 친절왔는데 음.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음. 기대되고 음. 네,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음.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일단 제이바비라는 자체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실 핑크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들 막 핑크를 왜 버렸냐 강남점은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절대 버린 게 아니고 더 대중적으로 더 많은 분들을 다가가고 싶어서 모든 분들과 함께 하려고 더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 어, 제이... 어? 제이바비로 사행시! 운도해주세요 제! 제. <웃음> 아, <어려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 제 제일 좋아하는 사람 을 만났습니다. 오, 이 이곳에서 오바 바비 원장님 비. 비현실적인 바비 얼굴을 가진 바비 원장님. 와. <웃음> 됐다, 와. 됐다. 와. <웃음> 어쨌든 오픈 축하드리고 항상 건승하게 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제이바비로 사행시 한 번만 해주세요, 부원장님. 사행시요? 제가 운 띄어드릴게요, 제. 제일 잘하는 미모을 찾으신다면 이. 이번에 한번 바꿔보세요. 아. 바비 같은 스타일도 할수 있고. 비. 비비드한 컬러도 할수 있어. 습니 오.